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광주입니다 요즘 유튜브, 특히 경제나 투자 쪽 유튜브에 폭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죠. 5월 폭탄 경제위기. 심지어 5월 폭탄은 폭탄도 아니다. 진짜 폭탄은 9월 달에 터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같은 유튜브 제목들을 보면 썸네일 등 이게 유튜브인지 북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5월 폭탄, 9월 폭탄,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5월 폭탄 또는 진짜 폭탄은 9월에 달 터진다는데 이 같은 경제 위기, 이 같은 불안, 공포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5월 폭탄선 그리고 9월 폭탄설까지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폭탄설은 부동산 PF 쪽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큰 돈을 대출한다는 뜻인데 이게 부동산 쪽이죠 어, 부동산 PF 대출은 나중에 받을 분양 수익금 건설 입장에서 어,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받을 분양 수익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미리 받아서 그 돈으로 건설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동산 요즘 좋지 않죠? 건설하던, 건설하고 있던 현장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예, 근데 지난달 2월 말 기준 전체 우리나라 미분양, 미분양건이 7만 5천 호라고 하는데, 자, 이 미분양은 5만 건만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는 5만 건의 절반 이상을 더 초과했죠. 7만 5천 건이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 지었는데 중공후 미분양, 중공후 미분양 주택도 한달 만에 13%나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8,500호가 되었다는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5월부터 주택 건설, 그 다음에 주택 분야 자금 시장의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5월 폭탄설입니다. 물론 그쪽 업계는 심각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올해 배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800곳이 올해 폐업을 신고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지방업체들입니다. 그 가운데 510곳이 지방이라고 하니까 지방 쪽에 중소 건설업체 쪽에 이 부동산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4월 이후, 지금이 4월이잖아요.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30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만기가 도래하면 아직 계속 뭐 건설 중이라면 재연장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는. 그런데 재연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벚꽃 피는 순서로 피해 법 부실이 터질 것.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월 폭탄설입니다. 자, 그러면 PF가 터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터지면 즉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재연장하지 않아서 업체들이 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심각한 것은 제2금융권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시중은행에 있고 저축은행, 세마을금고 등등을 비롯한 제2금융 권이 있는데 제2 금융권에서 특히 지방에 있는 금융권에서 부동산 파이낸싱 대출 즉 PF 이게 돈이 됐으니까 짭짤하게 돈이 되었으니까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거기에 빌려 줘서 예금 짭짤하게 수익을 얻었단 말이죠. 이 비은행권 부동산이 PF 자금이 115조 원이라고 됩니다. 115조. 터키 저축은행 연체율, 연체율도 9개월 만에 두배나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심각한 것은요, 새말금고입니다. 새말금고의 경우는 비 b 법 대출 연체율이 9%를 초과했는데 자 연체율이 9%면 엄청납니다. 거의 5조원 수준, 거의 5조원 수준의 새말금고 연체율이, 연체자금이 거의 5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12개가 모두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곳에 건설자금을 잘못, PF를 잘못떼어 줬는데 그것이 잘못되면서 12개 대구 새마을금고들이 금고, 다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거죠. 자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잘못되면 참 영향은 큽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 거래자 수가 요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22년 말 기준 2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우리나라 성인들은 거의 다 새마을금고 거래자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총몇 개냐 1294개라고 합니다 1294개의 전체 유동성 비율은 2월 말 기준 평균 112.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필요자금보다 112% 더 많다는 라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새말금고는 각각이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이라서 새말금고 하나하나가 다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보면 유동성이 100% 즉 자금이 부족한 금고가 전체의 3분의 1, 48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동성이 70% 미만인 금고도 121곳에 이른다고 하니까 1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새말금고는 각각의 금고가 회사 형태니까 내가 예금하고 있는 새말금고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것이, 어, 5월폭탄설인데 중요한 것 새마을금고든 저축은행이든 예금자 보호가 다 적용됩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다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어, 각각의 예금자들은 5월폭탄설 만약 그것이 염려가 되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내가 내 돈을 맡긴 이 금융권이 어떤지 각각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좀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시중은행 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또이 새말금고도 각각이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그것이 파산이 되면 다른 유동성이 괜찮은 법인이 또흡수합병도 합니다. 네, 그것들은 새말금고 전체 연합본부에서 조정을 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예컨대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 불안하겠죠. 불안자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옮겨 놓으십시오. 자 시중은행에 있고 제2금융이 있잖아요. 자, 제2금융 속에서 새말금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다 적용되고 약간의 이제 적용되는 법은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적용되고 또 시중은행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지금 PF자금 때문에 올폭탄이라고 하는 여기에 시중은행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즉 PF자금으로 그동안 재미를 보았던 쪽들은 주로 지방 이금융들이었다 자, 그런 뜻에서 보면 5월 폭탄은 저는 폭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겨도 어,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9월 폭탄은 뭘까요? 9월 폭탄은 다중재무자영업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자 다중재무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빌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천조가 넘습니다. 천조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 가운데 세곳 이상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20조 원이라고 해서 전체의 70% 엄청납니다, 이것도. 전체의 70%는 세곳 이상의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다. 그렇다면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또몇 명일까요? 총 173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자영업자 307만 명의 56.4% 자 이것만 보면 굉장히 심각하긴 해요.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세 군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고 세 군데 에서세 군데 이상에서 빌렸으니까 당연히 금리는, 평균 금리는 다 높겠죠 그 다음에 다중 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 전체액은 총 잔액, 즉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 해당하는 720조 원이다 상당히 크죠 자 이것이 바로 9월 폭탄설의 근거입니다. 9월 폭탄설의 근거인데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자들이 많아 다중채무자들이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등등으로 만기 연장을 많이 해주었단 말이죠. 만기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서 그래서 상한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더, 더 이상 만기 연장해주지 않으면 이 다중 채무자의 상당수가 상한에 실패한다. 자 그래서 그것이 9월 폭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9월 폭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중 채무자였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 물론 증가는 했겠지만 원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중 채무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이 다중 채무가 9월 폭탄 한꺼번에 확 터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중 채무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흘러 왔고 이 대부분 또 자영업자들은 금융기관 세군데 이상이니까 시중은행 또이 금융권 다 이렇게 걸쳐있겠죠 걸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시중은행들 유동성 또 여러 가지 재무건정성 좋습니다 좋고 이 같은 다중채무자 문제가 어제오늘 뭐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이것들이 맞물려서 물론 은행에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을지언정 거나있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특히 시중은행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폭탄, 9월 폭탄 이런 것을 염려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어디, 어떤 디어 은행인지 또 예금자 보호 생각하시고 만약에 불안하시면 너무 높은 금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에 조금 옮겨놓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한국의 지금 현재 금융시스템은 5월 폭탄이든 9월 폭탄이든 이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자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금융 리스크가 아니라 금융 리스크가 조금 생기면 앞서 뭐 제2금융, 제1금융, 또 p f 또 다중채무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역량들이 연체율이 많아지고 또 부도가 많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은행들은 대출 관리를 하거든요 즉, 함부로 대출을 안 합니다 즉, 대출 조건에 엄격해지는 거죠 최근 미국의 금융회사들 몇개 망하면서도 다 같은 현상이 생겼거든요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시중 자금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특히 중소기업들 도산 위험들이 커집니다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그러면 또 대량 실업 자 이것들이 지금 경기 침체와 맞물리때 경기 침체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이것이 앞서 이런 금융 리스크들하고 맞물릴 때, 그때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파급효과가 더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정보들은 제가 그런 흐름이 있을 때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폭탄, 폭탄, 폭탄. 5월 폭탄. 5월 폭탄은 폭탄도 아니야. 9월 폭탄이 더큰 폭탄이야.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